그사배 요거, 이거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수산물은 대왕피문어의 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35kg짜리를 소분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왔고요. 이 35kg짜리 한 마리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해요. 이런 거는 2만 5천 원, 2만 원짜리 나가는 거까 이렇게 2만 원. 그리고 황사배 요거 이거는 이거 3 0 6천 원, 3만 6천 원. 이거 하나 팩기 가격, 패기 가격이 이게 3만 6천 원. 아 이게 네. 그래이 구입 방법은 현장 판매나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이건 영상 설명란에 따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집으로 가지고 왔고요. 예전에 제가 이 피문어 다리로 조림을 한 영상이 있어요. 제 위에 카드나 영상 끝 추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어 손질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문어 손질의 필수템이 바로 이 장갑인데 이 맨손으로 하면 문어 비린내가 손에 많이 배어요. 그래서 꼭 비닐 장갑이라든지 라텍스 장갑이란 거 이런 것들을 좀 착용하시고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살덩이만 1.4kg니까 양이 꽤 많은 편이죠. 자, 일단 문어는 이 점액질이 많아서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미끌미끌 거려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가지고 이제 주물주물주물해서 이제 점액질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또그 외에 이물질들을 제거를 이제 해줘야지 됩니다 이게 빨판에 보면 이렇게 좀 뭐가 묻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셔야지 됩니다 이제 소금, 이제 소금 넣고서 이제 한참 이렇게 치대다 보면은 이제 거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제거를 어느 정도 해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헹궈야 되는데 헹구는 것도 좀 여러 번 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흐르는 물로 한번 헹궈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계속 번거 이제 갈아가면서 한네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어, 이 정도 이제 헹궈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문어 삶을 물을 준비할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물은 아니고요. 이제 간장하고 이제 미림을좀 섞은 물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제 문어의 비림내를 좀 제거도 할수 있고요. 단맛이나 어떤 고소한 맛을 좀더 끌어내주는 음, 이끌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무너 500g 당물한 1.5리터를 준비를 하시면 되요. 그래서 제가 지금 4.5리터 정도 제 물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제 필요한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연간장이라는 게 먼저 필요한데 이제 우수구치 소유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이제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진간장 넣는데 진간장 없으면 그냥 양조간장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림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끓여 줄 건데 몇 도까지 끓일 거냐면 60에서 70도 사이까지만 끓여 줄 거예요. 이 적정 온도가 되면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문어를 넣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어를 넣게 되면은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제 그거 계산해 가지고 온도를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문어를 넣어 주셔서 끓여 주시는데. 이 60에서 70도 이 온도를 꼭 유지해야만 합니다. 불은 이렇게 작은 불로 해주면은 이제 그 온도가 한 유지가 되는데 한 8분 정도 삶아줄 거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그 온도로 유지 가능합니다. 이 8분은 문어의 회의 질감을 느꼈을 때한 소고기로 치면 한 레어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한 10분 정도 하면 좀 고소한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미디움 정도의 그런 질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꺼내면은 차운얼음물에서 식혀주시면 돼요. 탱글탱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빨판에 있는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판이 이제 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쪽에도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키친타월 말아서 이렇게 안쪽까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먹기 좋은 크기가 다음에 저장하기 좋은 크기로 저는 이렇게 소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저장하거든요 음, 이제 한 번에, 한번 먹을 양만큼, 한요 정도, 조금 조금씩 소분을 합니다. 네, 나머지 장기 보관하는데, 맨 마지막 영상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2분 정도 더 삶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거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한쪽은 이제 날개 부분이니까, 그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근데 좀이 문어가 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래서 칼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일단 빼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어랑 같이 먹을 무를 제가 가는 건데요. 이게 무랑 폰지소스랑 음, 문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고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얇게 썰고 요거는 이제 빨판하고 분리해가지고 한번 썰어봤거든요. 분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쓱 이렇게 칼로 이렇게 문지르듯이 하면은 이렇게 마치 가래떡처럼 이 가운데에 이제 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먹기좋은 고기로 그냥 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판도 이제 한 조각씩 이것도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뿌리는 거는 와사비 소금이에요. 제가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건 폰제소스인데 그 아까 전에 무 갈아 놓은 거 있죠? 그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어 숙회 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 건데요. 먼저 와사비 소금이에요. 제가 사놓고 사실 아까워서 먹는 건데 이게 참 저랑은 잘안 맞아요. 예, 궁합이 잘맞는 음식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또 이제 가름무에 이제 폰지 소스 뿌려서 무더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감을 조금 말씀드리면 문어의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소고기에서 보면 이제 레어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고 이, 하지만 이제 문어의 고소함이나 감칠맛을 조금 더 익혀야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드러움과 또 이렇게 같이 먹는 음, 깻잎하고 얇게 썰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 매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단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가운데 이제 투명한 게 많이 보이죠? 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어랑 이 초고추장하고는 참잘 어울리죠. 음, 이거 말안 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빨판. 네, 이 부분은 이 식감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서걱서걱한 그런 식감이라고 할까요? 어, 그리고 고소한 그런 문어의 맛을 이제 느낄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삶은, 2분 더 삶은 문어 상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얼음물에다가 또 식혀 주셔야지 돼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먼저 단면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 투명한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죠. 이제 약간 더 불투명해졌죠. 그래서 어, 아까 좀 전에 먹었던 것보다는 식감은 조금 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문어의 고소한 맛 지나 이제 감칠맛이 더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분이든 10분이든 뭐 11분이든 요건 취향에 따라서 익히는 정도로 조금씩 조절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어들 있죠. 요거는 제가 전부 다 진공포장을 해서 냉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냉동을 한 다음에 이제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먹기도 하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돌문어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얼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면 이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동시켜서 먹으면 맛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문어 삼기 영상 조금, 예, 좀 다른 버전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문어 다리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